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답니다. 네.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되고요. 맞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철저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방역으로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로워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10회 로또총 판매액 1,030억 원, 1등 당첨금 250억 원으로 8분이 당첨돼 1인당 31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7,157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서울시 동대문구를 찾은 황금마이크. 오늘은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청소년 돌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지역 청소년 센터를 찾은 아이들. 저희 동네분 센터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지역 아이들에게 여러 학습과 체험 활동, 생활 관리 등을 지원해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제공해 아이들 보살핌에 최선을 다합니다. 코로나19로 특별히 시행되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상 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편식을 전달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 못 나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간편식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 컵밥이랑 센터에서 전달한 꾸러미에는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혼자서도 끼니를 챙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약 67만 명의 청소년이 긴급 돌봄 서비스로 급식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끼니를 제대로 안 채운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간편식을 혼자서 먹을 수 있어서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아이들을 호기심 천국으로 이끄는 크리에이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허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구독자입니다. <웃음> 재밌는 실험을 참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영상 콘텐츠로 살려서 현재 어, 실험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뭐 연탄 기부, 마스크 기부 이렇게 좀 선행 관련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기부를 또 하나의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이제 기부도 하고 그걸로 또 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왕성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현재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고 열심히 긍정에너지를 뿜뿜하는 그런 허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눌러주십시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제작합니다. 자, 공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행운의 번호 몇 번이 나올까요? 어, 1번입니다. 네, 1번으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몇 번일까요? 35번. 자, 여지는세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12번. 네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네 번째 숫자. 번. 자 오늘도 다섯 번째 볼입니다. 9번. 자, 여섯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여섯 번째 숫자. 26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42번. 제1011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1번, 35번, 12번, 38번, 9번, 26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42번입니다. 지금까지 176대 황금손허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 방송이 8시 35분에 시작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